죄인 중의 괴수무의한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천케 하셨네 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건절한 기대와 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기 하셨네.